철권은 전세계 격투게임 매니아들이 인정하는 게임으로 수많은 레전드 선수를 배출하며 아직도 많은 대회들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스타나 LOL도 그랬지만 대전 액션게임도 이미 한국 선수들이 큰 두각을 드러냈고 몇몇 고인물 프로게이머들이 대회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보여주며 한국 게이머들에 대한 위상을 드높였는데요. 오늘 이야기는 이런 세계대회를 휩쓴 고인물의 나라 대한민국에서 2022년 7월 하나의 대회가 개최되면서 시작됩니다. 대회 이름은 테켄 스타즈컵으로 수많은 철권 고수들이 참여하며 시작 전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었는데요. 대회에서 레전드급 경기를 펼치며 좋은 모습을 보여준 선수들도 많았지만 독특하고 재미있는 업적을 달성한 한 명의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 선수는 바로 무릎선수 대회를 직접 주최하고 해설은 물론 선수의 자격으로 대회에 참여하며 다른 대회에서 볼수 없는 재미있는 장면들을 많이 보여줬는데요 무릎선수는 자타가 공인하는 프로게이머로 수많은 대회에 출전하며 철권하면 무릎이 떠오를 정도로 인지도가 높았기 때문에 자기가 개최한 대회에서 어떤 성적을 보여줄지 지켜보는 팬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작된 대회 무릎선수가 해설자로 등장하며 다른 선수들의 경기를 해설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당시 대회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가 해설자로만 있고 직접 선수로 경기에 참여한다는 사실은 모르고 있었다 무릎선수는 경기를 해설하다가 자신의 경기가 다가오면 해설자의 신분에서 벗어나 경기를 준비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요 이 장면을 본 어떤 시청자는 축구 경기를 해설하던 메시가 선수들의 답답한 플레이를 보고 직접 필드에 뛰어든 것 같다는 비유를 하며 다른 데에서 볼수 없는 새로운 모습을 보고 재미를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회 진행을 맡은 박동민 캐스터는 떠나는 무릎선수를 두고 해설겸 선수다 다 한다고 보면 됩니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해설겸 선수? 네 예, 맞습니다 어... 그러니까 다 한다고 보면 돼요 네, 준비하는 과정이고 시청자들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정말 그가 다 해먹을 줄은 첫 번째 경기에서 1세트도 내주지 않고 승리를 했고 해설자의 빈자리는 경기가 없는 다른 선수들로 대체되며 대회가 진행됐는데요 이런 장면도 일반적인 대회에서는 볼수 없던 장면이라 대회 자체가 무척 신선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고 방금 전까지 경기를 뛰던 선수들의 해설을 들으며 좀더 생동감 있는 대회를 즐길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니까 오 깜짝이야 어, 어, 깜짝이야 <웃음> 예. 어, 오, 오, 래요 아, 예, 그 저기가... 오래요! 오래! 그렇게 무릎선수는 해설자와 경기를 뛰는 선수로 종횡무진 활약하며 마지막 결승전까지 오를 수 있었는데요. 결국 최종 도전자 빵쟁이 마저 세트스코 3대0으로 이기면서 첫 번째 테켄스타츠컵의 우승자로 등극하게 됩니다. 무릎선수는 1회전을 시작으로 승자조 그리고 결승까지 상대에게 한 세트도 내주지 않으며 퍼펙트 게임을 보여줬는데요. 대회를 지켜본 시청자들은 역시 무릎이다. 무릎을 잠시라도 의심한 나는 하수다라는 말을 하며 경기에서 압도적인 실력을 보여준 무릎선수를 극찬했다고 합니다. 이 대회를 통해 무릎선수는 대회를 주최하고 직접 선수로 참가했으며 수상자 및 수여자가 되는 말도 안되는 업적을 달성했는데요 대회를 끝까지 지켜본 시청자들은 상금을 걸었지만 이 상금은 제가 다시 가져가겠습니다 이게 말로만 듣던 주최측의 농관인가?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다 하네 이형또 자기가 대회 열고 자기가 우승했음? 같은 농담을 하며 이런 소중한 대회를 열어주고 레전드급 경기를 보여준 무릎선수를 극찬했다고 합니다